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문구 하울입니다. 제가 차리벨에서 문구를 구매한 게몇개 있어서 이거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차리벨도 중국에서 물건을 띄워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것들이랑 문구류가 판매되는 게 겹치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알리에서 쇼핑하는 게 괜찮으신 분들은 알리에서 쇼핑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전적으로는 좀더 저렴하긴 할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몇개 따져봤는데 가격 차이가 한뭐 4,500원에서 많게는 한 900원까지도 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 필요에 맞춰서 편하신 대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좀 빠르고 편하게 이번에 쇼핑하기 위해서 간단한 것만 몇 가지 구매했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덤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구매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써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투명 테이프거든요. 마스킹 테이프도 아니고 투명 테이프인데 이거를 한번 붙여서 보여드려야겠다. 어우, 잘안 뜯어지는데, 이거? 아, 아, 아, 이건 그냥 테이프구나. 고정하는 테이프. 이런 건데 얘를 어떻게 붙이는 거지? 스티커인가? 일단 이렇게 잘라볼게요. 사용할 만큼 자르고 스티커 같은 건가, 얘는? 이게 막 붙이던데, 어디다가? 어, 스티커가 왔나봐요 뒤에 이영지 같은 게 떨어지... 떨어지려고... 으차, 뜯었다. 어우, 너무 예쁜데? 요거는 이파리 문양이고 저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또 고정되어있는 이테이블를 띄고 필요한 만큼 조금만 띄어볼게요 띄어서 이것을 어 예쁘다 얘도 이렇게 붙이고 어 다른 것도 다른 것도 뜯어봐야겠다. 다른 것도 뜯어보면 오!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은데? 대충 봐도 예쁜데 이건? 오! 이거는 약간 스트라이프 무늬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어디서 잘라야 돼 이거는? 약간 애매한데? 대충 요 정도 아, 이거 보관하기가 쉽지 않겠다.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하...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렇게하이 하면... 어이, 거이무이쁘다이게 진짜 예쁘다. 오이무 예쁜데? 그리고 마지막. 어, 이것도 예쁘다 어, 잘안뜯어져 이거 너무 예쁘다 자, 네 가지 종류 다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예쁘죠. 특히 이두 개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실물로도 너무 예쁘고 이거 그냥 모양대로 잘랐어도 예쁘겠는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작은 사이즈의 박태 같은 느낌. 아 예쁘다. 예쁜데 보관하기가 이게 잘안 말리네요. 이거는 그 종이 테이프 같은 걸로 조금씩 다 붙여놔야겠다. 이것을 종이 테이프 이런 걸로 고정을 해놔야겠어요. 나중에 너무 안 뜯어지고 나면 또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 한반 사이즈만. 이렇게 붙여야겠다. 붙이고 그리고 나머지도 뜯어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치우고 이거는 빈티지 라벨 스티커인데 얘는 어딨어? 약간 카드? 빈티지한 카드나 빈티지한 성냥갑 박스 같은 느낌이에요. 박스 디자인. 은 일단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라벨 스티커입니다. 빈티지한 라벨 스티커.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들었고 간단하게 그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그냥 뭐 이런 느낌? 요런 느낌. 색은 완전히 하얀색보다는 약간 미색이에요. 약간 미색이라서 좀더 빈티지한 느낌이 있네요. 오, 이런 거 되게 예쁘다. 오, 이런 것도 예쁘고. 이런 모양 있는 거. 또 예쁘고. 이런 거? 이런 삼각형도 있고 원형 라벨 스티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빈티지한 다이어리 꾸미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라벨들이 있으면 은 유용하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견출지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견출지는 이런 것보다는 사무용이 많으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다시 넣어놓고, 다시 넣어놓고 너무 많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이것도 라벨이에요. 라벨인데 얘는 조금 더 빈티지한 색감이 들어간 라벨입니다. 여기다 보시면 다양한 모양의 라벨입니다. 이런 라벨은 그림도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림도 얘도 그림이 같이 있네요. 오, 예쁘다. 뭔가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이 라벨이 뭔가 종류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예쁘다. 응, 대보. 이런 거는 굳이 뭐더안 하고 얘네만 붙여도 너무 예쁘겠는데요? 오,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이런 거는 특히나 선물 포장할 때도 예쁠 것 같아. 씰 스티커 이런 걸로 붙이면. 자, 이렇게 빈티지 라벨 스티커도 구매를 했고 이것도 넣어주고 어, 뭐야? 잘안 들어간다. 잘 넣고, 잘 넣고 아유 구겨지는데 이러면? 구겨지면 안 돼. 이렇게 넣고 넣고, 넣고, 넣고 그다음은 레이스 스티커예요. 개인적으로 레이스를 좋아하는 터라 레이스 스티커를 사려고 계속 벼르고 있다가 자, 보여드리면 요런 레이스 스티커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런 문양이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런 문양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문양이고 그리고 마지막 완전 기본템이죠. 이런 거는 크라프트지 이런데 이렇게 붙여도 얼마나 예쁘겠어요. 벌써 예쁘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너무 예쁘죠. 일단 제가 산 거는 그요 정도예요. 이 정도고. 오늘도 덤이 이렇게 왔네요. 우리 같이 덤을 그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리벨에서 구매하면 매번 이렇게 덤을 여러가지 챙겨주시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덤도 맨날 예쁜 걸 주셔. 우선 이거는 제가 살 때마다 들어있는데 아마 체리벨에서 자체 제작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요일 스티커. 요일 스티커, 숫자 스티커. 그리고 이런 작은 사이즈의 라벨 스티커들.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약간 이런 우편도장 같은? 국제우편 느낌이 나는... 라벨 스티커, 우표 스티커. 우표 스티커. 어, 이런 것도 예쁘다. 지도. 지도 모양 스티커. 이렇게 있고, 다음에는, 음, 이거는 그냥 엽서인 것 같아요. 빈티지한 엽서. 그냥 타공해서 바로 다이어리에 끼워놔도 예쁘겠어요. 이런 건. 이런 거랑. 어 이것도 그림이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어 이것도. 이 진짜 그냥 다이어리에 끼워놔야겠다. 아니 표지로 써도 예쁘겠는데요. 다이어리 표지.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스티커 같은데 약간 보이시나요? 약간 금박이 있는 스티커예요. 약간 금박이 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약간 이런 느낌? 네, 빈티지한 액자 스티커네요. 디자인이 무난 무난하고 사이즈도 작아서 오, 요것저것 레이어드해서 쓰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덧붙여서 레이어드 해서 쓰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이런 빈티지한 우표 스티커랑. 내분에 어? 이거 예쁘다. 이거 뭐야? 스티커인가? 아, 이거 스티커예요. 스티커인데 빈티지 스티커고 그냥 이런 라벨 스티커 같아요. 라벨 스티커. 이거는 티켓, 빈티지한 티켓 스티커. 오, 예쁘다. 오, 이런 스티커는 또 처음 보네? 어떤 뭐 이런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해야겠구만. 여기다 넣까 아니야, 여기다는 공간이 없어. 이렇게. 이라벨 스티커도 일단 여기다 넣고.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한 빈티지 문구류 하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올게요 안녕! 빠이!